명사 네세 번째가 분사예요 네소부정사은 명사적용법, 형용사적, 부사적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뭐냐 그 동명,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아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이, 동사가 두번 나올 때, 네네, ing나, 그렇죠. 동명사나, 투부정사 써주면 돼요. 주어나, 맞아요. 목적어나, 뭐. 네. 주어. 네. 그리고 형용사는, 뭐뭐 할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부사는, 판단, 네. 목적, 네. 형용사 수식, 네. 원인, 결과, 이유 있어요. 이유 맞나? 네네. 맞죠? 맞죠? 네. 네. 아, 감정의 원인. 감정의 네네네. 원인. 네네. 그렇죠. 형용서 네. 수식했고, 목적했고, 네네. 판단했고, 네. 이거 뭐라 써, 제가 뭐, 원인이라 썼죠 어. 네. 원인, 원인. 맞네. 맞네. 어? 다맞네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